시 좋아하세요? 전 어린 시절 한용운 윤동주, 김소월의 시 등을 접하며 시의 세계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서정주, 김춘수, 마종기, 김종삼, 정현종. 그러다가 대학생 때 이성복 시인의 시를 만나면서 깜짝 놀랐죠. 그 시집의 제목은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였습니다. 아름다운 시가 아닌 지독한 시였죠. 그의 유년 시절부터 피할 수 없었던 정신적 아픔과 허무가 시 속에 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토로한바 있습니다. 시는 불가능을 쓰는 것이다. 이성복 시인은 꾸준히 시집을 냈고 이제 70이 다된 원로 시인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생이 나를 피해가는 시절. 거기에 이른 것일까요? 최근에 문득 그의 새로운 시를 발견했는데 그 제목부터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이어의 반다라 이것은 신라시대 향가인 공덕가의 한 부분입니다. 레이어, 에달프다 즉, 이 세상에 와봤더니 에달프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우린 모두 이 삶의 주인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긴 무엇이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의 터널이자 고통의 바다로군요. 그러니 애달픕니다. 그 어둠 속에 명멸하는 한점 인광의 부유함을 함께 느껴보고자 레어의반달아중 여섯 번째 시를 펜으로 써보겠습니다.